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상식 세계백과입니다. 1990년 10월 3일기에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던 동독이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연방국이었던 서독에 편입하기로 결의하면서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각기 다른 정치체제를 가진 동독과 서독이 통합되고 통일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1990년 10월 4일 베를린 제국의사당에서 최초의 전독의회가 개최되었고 12월에는 최초의 독일 총선이 실시되었습니다. 통일된 독일 연방공화국은 1949년 제정된 기본법에 기초하여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에, 법치주의에 의한 자유주의적 사회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1919년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헌법이라 일컬어지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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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국민들의 근면성과 높은 기술 수준, 공업 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경직적인 노동시장, 관대한 사회복지제도, 높은 조세부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이어서 1990년대에는 막대한 통일비용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1991년 통일 당시 동독지역의 1인당 GDP는 서독지역에 비해 42%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기술의 낙후, 장비의 노후, 환경오염 등 동독과 서독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독일은 한해 평균 1000억 마르크 이상의 엄청난 금액의 지원을 쏟아부으며 동독 지역의 통신, 교통, 건설 부문 등의 산업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힘썼습니다. 국가의 꾸준한 노력과 함께 통일 경비를 줄이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는데 독일의 수출 산업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1999년 후반부터 독일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경기가 회복되었고